머리 괜찮아? 졸려가지고 야 아들 어... <웃음> 알았어 안녕 짧게 깔끔하게 잘라줄게 어? 네바 <웃음> 가지고. <특정해가지고. 웃음> 오늘 오늘 머리는 스포츠 머리 어좀 아이 스포츠 머리가 요즘 되게 많이 유행하는데 좀 짧게 치면서 스포츠 머리로 잘라줄게요 이렇게 깔끔하게 여기 밑에 싹 치고요 어, 스포츠 머리이긴 한데 약간 어, 모이칸 스타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약간 스포츠인데 모이칸으로 또 변형되는 머리도 한번 보여드리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잘라보는 걸 한번 보시고 잘 한번 해보세요 파이팅입니다 화이팅! 이쁘게 잘라줄게. 몇 살이에요? 일곱 살이요. 에오 일곱 살? 내년에 학교 가네. 그지? 네. 열심히 잘라야지. 일곱 살이니까 이쁘게. 자, 먼저 물을 뿌려줍니다. 먼저 네. 살짝 물을 뿌리고 많이 뿌리지 마시고 힘들어하니까. 힘들어? 하니까. 힘들어? 자, 물 뿌려주시고 이제 스포츠 머리로 여기 먼저 많이 자를 거예요. 요거 자르는 건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위에 머리 요 부분을 이제 잘라 줄 거예요. 먼저 위부터 시작할게요. 위에를 자를 때는 먼저 이제 이렇게 손님하고 저의 그 관계는 게 일자로 얼굴이 이렇게 제 배쪽으로 같이 가게 이렇게 만든 다음에 어 제가 서서 자를 수 있게 편하게 먼저 자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를 자를 때도 지금 이 두피 쪽에 다냐 안다냐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이날 같은 경우를 두피에 대고서 45도로 자 45도로 그대로 잘라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다가 90도로 이렇게 가주셔야 돼요 45도에서 이렇게 90도로 자 45도에서 90도로 이렇게 간시는 거예요 계속 두상을 따라서 가겠죠 이렇게 근데 조금 이제 짧게 자를 거니까 이 부분들은 이런식으로 45도에서 90도로 자르는데 살짝 들어줄 수도 있어요 이 밑에를 길이가 그래야 얼추 잘 맞추면서 이렇게 라인을 잡죠 이런식으로 이렇게 천천히 자이 다음에 양쪽 사이드에서 이쪽 머리도 잘라 주셔야 되니까 반대편으로 옮기셔서 잘라 주시면 돼요 45도, 90도 이렇게 가시는거예요. 이렇게 그 앞쪽 머리는 약간 80도 정도, 80도 정도 들어서 90도 이렇게 같이 가시는 거예요. 쭉 가주세요. 천천히 가주셔야 돼요. 숱이 그 많은 아이들은 이렇게 수시 많은 아이들은 잘안 가기 때문에 중간중간 가다가 한번 쉬시고 가이드라인 잡힌 곳에서 한번 더 잘라 주시고 또이 부분에서 한번 더 잘라 주시고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숱이 조금 적당하신 분들은 끝까지 가도 되고 근데 이쪽 위쪽에 많이 뭉쳐 있는 아이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한 두세 번에 걸쳐서 한번 갔다가 한번 갔다가 한번 가는 것도 괜찮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가위자국도 없애면서 약간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치시고, 머리가 좀 뜨는 머리예요 아이가. 양쪽 사이드가 다 떠요. 그러면, 이렇게 좀 뜨는 머리 같은 경우는 보통 잡아서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앞머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리고 옆머리 뜨는 거는 살짝 올려서 그라데이션에 맞춰서 쭉 쳐서 이렇게 올려줄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계세요. 목에 힘주세요, 목에. 힘줬어? 그래. 밑에 머리를 한 3mm 에서 0mm 까지 갈건데 일단 처음 초보 미용사들은 이렇게 3mm로 머리를 일자로 살짝 올려주세요 귀쪽도 조심해서 올려주시고 머리가 이렇게 나는 부분들 되세요 그럼 밑으로 내려주시고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요 탭을 빼주시고 한 3mm 정도로 이렇게 2mm 에서 3mm 정도로 그난 방향으로 해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잘라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야 그라데이션이 정확하게 나오겠죠. 그리고 90도로 이렇게 올려 주시고요. 이렇게 보세요. 그렇지. 90도 90도 90도 그 다음 라인 정리 귓바퀴 위 라인을 살짝 정리해 주세요 깔끔하게 귀를 잘 잡고 해주세요 아이들 피부는 좀 얇고 부드럽기 때문에 잘못 자르면 머리가 귀 쪽에 이렇게 상처를 입을 수 있어요 귀라인은 브렛나루 선이 요 아이들도 있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좀 깔끔하게 부모님들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3mm로 또 밑에 밀어주시고 탭을 뺀 상태에서도 한번더 밀어주세요 살짝. 너무 누르지 마시고 천천히 이 위에 머리를 걷어낸다 생각하시고 살살 이렇게 힘 빼고 해 주세요. 연습 많이 해 주시면 금방 금방 늘어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약간 라인 따기 연결 잘해 주실때는 약간 90도에서 90도 이렇게 올리시고요 살짝 이렇게 올려주세요 이런식으로 천천히 올리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들 머리 자를 때좀 지루하니까 빨빨리 리 잘라 주시는 것도 좋으니까 오늘 한번 제가 보여 드릴게요 이런식으로 그라데이션이 제일 중요해요 올릴 때는 이렇게 좀 파인 곳도 없어 보이게 잘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벌써 우리 아이는 지루하죠 그죠 지루해? 지루해 안 지루해 어. 애들은 좀 빨리빨리 잘라야 지루하지 않게 어. 3 m m 도 똑같이 이렇게 살짝 되고요 이렇게 탭을 낀 상태에서 위로 싹 올리세요 이제 겁먹으면 안 돼요 머리 자를 때 겁을 조금 연습을 하셔야죠 일단 연습을 좀 많이 하시고 어 겁이 좀안 난다 싶을 때 머리 손님들 머리를 좀 잘라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탭 빼고 그라데이션을 살살 이렇게 위로 이렇게 긁어 주세요 약간 C형이 아니라 요번에는 잠깐 바싹 붙여야 되기 때문에 위로 살짝 올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것도 2mm에서 3mm로 이렇게 살짝 긁어주시면 되는데 너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싹 올리면서 이렇게, 이렇게, C는 아니고요. 약간 이렇게. 어, 아, 이렇게. 밑에 라인은 이게 좀 바싹 붙여서 잘라주셔도 돼요. 약간 눕혀서. 근데 이 부분도 조금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좀 하시는 거잘 보시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천천히 아이들 귀쪽 자를때 꼭 내려주세요. 아우 지루해서 하품까지 하시는데 맞아? 하품했지 너. 7달 음 됐어. 아우 잘생겼는데 잘생겼는데 자 조금 빨리 자를게요. 3mm 3mm로 이렇게 위쪽으로 살살 올려주세요 그리고 탭을 뺀 상태에서 밑에 라인을 이렇게 잘라주세요 아우 하품하기 시작했다 하나 있다봐 갈다 된다. 가만히 있어 봐. 어이. 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예, 당황했는데 형순 촬영하다가 너 이렇게 움직이면은 안되는데 손 가만히 있어봐 손을 어우 잘했어 움직이려봐 어우 잘하고 있어 좋아 가위도 그렇고 이제 이 클리퍼로 이용해서 머리를 잘라도 될것 같아요 위에도 보여드릴게요. 자, 어, 다 했어, 다 했어. 이 꼼지락, 꼼지락 버리는이 꼼지락, 꼼지락, 꼼지락. 내려간다, 점점. 잘했어. 어머니, 세요 내려가, 내려갔어요. 오 그렇지 좋아 다시 올라왔어요 가만 있어봐 이리자릴때 <웃음> 이렇게 아이들 꼼지락꼼지락 거리는 거 이게 인지하시고 빨리빨리 자르는 거요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빨리빨리 자르죠 안그러면 어려워 지금 가르쳐주다가 갑자기 급하게 자르겠는니요자 고개 숙여봐 약깐만 그렇지 이제 요 라인 쪽에 이쪽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고 이쪽이 좀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쳐서 이렇게 우리가 육안으로 보면은 잘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화면 쪽으로 보면 살짝 보일 수 있긴 한데, 이렇게 살짝 3mm 에서 4mm로 살짝 이렇게 자연스럽게 쳐주시면은 그런 그라데이션이 잘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르면서도 이런 거 확인하셔야 될것 같아요. 안 그러면 머리가 잘안 나오겠죠? 응. 음. 됐다, 봐봐, 이렇게. 말도 안 하고 자르고 있어, 순춘이. 빨빨 자르는 고 화요일인데.. 사람 많네 잘 보이죠? 아잘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품 파품, l 품했어 그러고 있어봐. 잠깐만 있어봐. 30초만. <웃음> 봐봐 어, 스포츠머리 참 이쁘게 잘 나왔네요 약간 모이카스럽기도 하고 스포츠머리이기도 하고 이렇게 봐봐 네, 아주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머리 괜찮아? 졸려 가지고. 야, 아들. 어. <웃음> 알았어. 안녕. 파이팅. 블랙형 구독 구독 <웃음>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웃음> 꾹.